오늘도 오픈 준비로 정신없는 유림에 대해 찾아가 보았다. 일단은 큰 거는 우리 그 코다리는 시켰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1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문현동 장사꾼은 어떤 음. 회의를 진행했을까? 테스트 계속 해야 돼 예. 어, 계속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또 놓쳤네 이렇게 예, 된다고요 오픈을 해도 한참 나는 이제 손님 없을 때 예.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게끔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음.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 예. 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메일 끝나셨죠? 영상 한번 찍읍시다 음. 찍으라 네. <웃음> <웃음> 영상 한번 찍으시죠 <웃음> <웃음> 뭐가 또궁금하신데아 늦은 네. 거구나 음. 또, 또 어... 메인 메뉴 결정 끝났잖아 메인 메뉴는 결정이 끝났지만 이제 메인 메뉴를 잡아줄 수 있는 부수적인 이제 사이드 메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지 메인 메뉴를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생기거든 그 예전부터 내가 계속 했던 말인데 고깃집도 고기만 맛있어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거든 고기만 맛있는 게 아니라 고깃집에 이제 메뉴를 더 맛있게 올려줄 수 있는 된장찌개나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맛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내가 이제 사이드 메뉴를 우리 직원들이랑 회의하고 이제 메뉴를 맞춰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좀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막 드라마를 많이 보고 막 드라마에 빠져 갖고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한번 보기 시작한 드라마는 끝까지 봐요 근데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있어요. 그 드라마를 재밌어가지고. 일하다가도 또당영될 시점 되면 집에 가서 또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드라마의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드라마의 메인 주연 이제 이병헌이랑 김태리 메인 주인공보다 이제 조연 배우들이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감춰 역할도 잘하고 그리고 주연보다 어떻게 보면 조연들이 더 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가 재밌어서 작가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유명한 작가더라고요그 유명한 작가 분하고 피디분이 같이 했을 때는 항상 드라마가 대박이 났더라고요 장사도 똑같습니다 장사도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대박을 냈던 사람이 또 다른 가게를 했을 때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드라마로 가서 제가 또또 또 이상하게 또 흘러갔네 <웃음> 다시 또 드라마로 가서 그 드라마를 성공시킨 요인은 조연들이다 메인 주연보다는 나는 조연들이 그 드라마를 성공시켰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메인 메뉴는 화로구이예요화로구이인데 고기 화로구이가 아니라 이제 해산물 쉽게 말하면 새우구이, 버터 갑오징어 가보징어. 갑오징어를 이제 바로 구워서 먹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코다리 예전에 김작가 이중생활이 잘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노가리라고 봤어요 통통노가리 그거 먹으러 저는 많이 갔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이제 씨알도 작아지고 그리고 관리를 그만큼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그 이후부터는 안 갔는데 저는 그거 참 잘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저희 또 메인 중에 하나가 코다리예요 코다리가 크기가 한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거 이제 9,900원에 구워 먹을 수 있게끔 화로에 그리고 낙지를 매콤하게 해서 또 이렇게 구워 먹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을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뭐 있지 우리가 또 아, 대게 대게를 9,900원에 반 마리를 저희가 줄 거예요 직접 구워서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소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대게 위에 버터랑 마늘 같이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버터를 발라주고 바로 화로에 대게를 구워 먹을 수 있게끔 9,900원에 반 마리 정도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메인은. 근데 요 메인을 먹고 나면은 사이드가 항상 당겨요. 해산물을 먹고 나면은 이제 고기가 당길 수도 있고 탄수화물이 땡길 수도 있고 국물 먹으면서 같이 먹고 싶은데 국물이 없으면 또안 되잖아 그래서 국물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메뉴를 돈까스 저희 옛날 돈까스또 잘해요 맛있게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돈까스랑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는 국물이 하나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코다리조림 요세 가지를 사이드 메뉴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 해산물 구이를 먹다 보면 내가 뭐가 땡길까 내가 뭐가 먹고 싶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사이드 메뉴를 세 가지를 넣습니다 넣는데 요 사이드 메뉴들이 그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들입니다 사이드 메뉴가 이 주연을 정확하게 받쳐주고 있을 때 훨씬 더 장사는 잘될 거라고 저는 봐요 드라마하고 똑같다고 보죠 드라마에 아무리 주인공이 건사하고 멋지고 연기를 잘하고 잘한다를 쳐도 혼자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 조연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다름마가잘 되는 것처럼 우리 조연들이 받쳐줬을 때 우리 메인도 훨씬 더잘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제가 원하는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일단 조연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백종원 대표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종원 대표한테 누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맛집이라고 그 집에 가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 자기가 먹었을 때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맛없는 집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한다 백종원 씨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맛있게 느끼는 사람, 맛없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메인 메뉴는 그 가게의 30%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이런 조연들 뭐 하다못해 거미줄 쳐있는 그 운치 뭐 이런 것까지 조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 조연들이 그 가게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제가 말한 메뉴의 조연들이 메인 요리에 맛을 더돋가주고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장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 며어리가 아무리 맛있어도 저연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거 이거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광수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